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게임 자체의 재미만 두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승부욕이나 소유욕이 강한 유저의 경우 하드코어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게임에 올인을 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유저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전세계 누적 유저수가 1억 명을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만큼 예측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상하이의 어느 PC방 친구들과 함께 와우를 즐기던 24살 우타이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게임을 하다가 쓰러지는 과정이 찍힌 CCTV가 공개되면서 게임 중독과 과몰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들 사이로 피곤해 보이는 우타이시를 볼수 있었는데 몸이 불편한 듯 자꾸 움직이면서 헛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고 그는 맥없이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는 영영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의 말에 따르면 계속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기침을 할때 사용했던 손수건에 피가 묻어있는 모습을 얼핏 봤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두 소진한 것처럼 의자에 쓰러지는 우타이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종업원을 불러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그는 이미 사망했고 주변에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타이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수직도 취하지 않고 19시간 동안 게임을 한 것이 원인이라는 발표를 하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켰다고 하는데요. 소름끼치는 사실 하나는 구급대원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게임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만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이 게임을 하다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만 신베이시에 사는 천농유씨는 여느 때처럼 PC방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리그오브레전드를 시작으로 와우까지 쉬지 않고 게임을 하면서 PC방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정도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누구도 그를 신경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오후 9시, 종어머이 너무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있는 천씨를 불안하게 생각해 그의 자리를 찾아가 게임을 더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습니다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에게 말을 건종업원은 천씨가 키보드와 마우스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게임을 해서 졸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자는 사람들은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본 종업원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종업원은 바로 경찰과 구급대원을 불렀고 그제서야 천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천씨의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고 있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마우스를 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병악했고 죽어서도 마우스를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접한 의사들은 장시간 게임을 할 때는 중간중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몰입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반낮으로 게임을 하는 이른바 게임 마라톤을 하는 스트리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 게임 마라톤을 하던 스트리머에게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트위치에서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을 하는 브라이언 비그놀트는 항상 게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메이커 위시라는 재단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방송을 통해 기금 모금을 할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임 마라톤. 방송 초반에는 게임을 하고 웃고 떠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방송 시간이 20시간이 넘어가자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리 에 앉아 꿈벅꿈벅 조는 경우도 볼수 있었고 잠을 깨기 위해 춤을 추는 재미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가 워낙 유쾌하게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게임 마라톤을 쉽게 완주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방송시간은 22시간을 넘기게 되었고 미친듯이 토다지는 잠을 떨쳐내기 위해 잠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겠다며 자리를 비웠 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30분 그리고 1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을 끝까지 지켜본 시청자들은 그가 담배를 피고 잠이 든것같다면 아쉬워했는데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브라이언 비그놀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면 부족으로 인한 심장 합병증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시청자들은 당황했고 새 아이를 둔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몰두 하다가 사망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2 0살의 사우라부 야다부라는 청년이 일행과 함께 기차로 이동하다가 벌어졌습니다 기차에 탑승한 야다부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 게임을 시작 했고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목적지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도 집중력이 높았던 야다부는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일행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차가 출발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갈증을 느낀 야다부는 옆에 있던 일행 산토시 샤르마의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고 스� 마트폰 알아본 채로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이때부터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물병을 확인하는데 물병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산성 액체였습니다 순간 패닉 상태에 빠진 그는 바로 바닥에 쓰러졌고 기차에 함께 탔던 일행들은 그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기차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야다브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야다부는 기차 안에서 사망했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함께 기차를 탔던 일행이 왜 산성애체를 휴대했는지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은 보석상이며 은세공품을닦기 위해 산성애체를 들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가족들은 충격의 휩사였고차르마가야다브를 독살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경찰에게 좀더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주의를 신경 쓰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을 통해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더주의를 살피고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1998년도에 출시되었지만 지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작 게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게임 출시와 함께 수많은 PC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e스포츠까지 열리면서 그야말로 소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게임 중독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게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2005년 8월 5일 대구시 북현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28살 이모씨는 PC방에서 식사는 물론 잠도 자지 않으면서 50시간 동안 게임을 만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pc방을 다니면서 회사에도 자주 결근을 하게 되었고 직장까지 잃게 되면서 더욱더 게임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6일 전에 여자친구 와도 이별을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만 마무리 하고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며 pc방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pc방을 떠나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밝힌 사이는 탈수 현상과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 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게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없었던 시기라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몇몇 게임에는 장시간 게임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을 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게임에 집중하다보면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몸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라도 휴식을 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할것 같습니다.